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 운행 사실을 속였다면 계약은 취소되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4단 5154-956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사기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계약 전환 알의무사항 분서에는 원고가 승용차, 오토바이 등을 현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보험설계사인 이는 원고 측에게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C는 2002년 11월 25일 이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면허를 정지당한 적이 있으며 오해에 걸쳐 이륜자동차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단속을 당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스스로도 시가 2002년 11월 25일 원동기 면허를 취득한 후 사망할 때까지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시의 오토바이 운전 여부는 서면으로 질문한 것으로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리의무 사항에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이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1년 5월 10일자 준비서면이 2021년 5월 10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함으로 이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